아마 천국의 계단 촬영장, 여기 문인데 들어갈 수는 없고, 아마 여기가 천국의 계단 촬영장인 것 같아요. 천국의 계단 SBS 드라마, 여기 오지오 엄정화, 강수미박다한 외투인데, 로맨틱한 상공기 칼잡이 오수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돌아오는 거야 아무리 먼 길을 돌아도 결국 돌아오는 거야 천국의 계단 이쪽인가요 아 여기 드라마 천국의 계단 촬영장 인가 봅니다 응? 왔다 와서 지는게 왔답니다 왔다는 인천 중구 무의도에 있는 드라마 세트장을 찾았습니다 2003년에서 2004년에 촬영했던 sbs 드라마 천국의 해당과 2007년도에 16부작으로 시작했던 칼잡이 오수정 드라마 세트장 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천국의 계단은 근상우 씨와 최지우 씨가 주인공 이었으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금지된 사랑이 주 내용 이었습니다 칼잡이 오수정은 엄정화 씨와 오지오 씨의 로맨틱 드라마 였습니다 쭉 한번 세트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지오하고 엄증아, 강수미 박다한 외수인데, 로맨틱한 상봉기, 칼잡이 오수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한참 전이네요. 굉장히 오래 전인데, 엄증아 씨가 해놓은 거 보면, 2007년 9월 1 1일에가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랑. 봤어요 여기가 칼잡이 오수뭐 천국의 가장 칼잡이 오수정 세트장 내부 모습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 굉장히 기네요 이게 칼잡이 오수정이 드라마 촬영했던 세트장